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남 내포 혁신도시 지척에 있는 주변 거래 금액보다 현저하게 싼 토지를 안내하겠습니다. 주변 시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함은 토지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점 이해 바랍니다. 현 토지 주변으로 무인텔, 대형 카페, 노후자 시설 등 기타 상업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는 등 변모되어 가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. 충남 홍성군 홍부구 석택리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녹음 사이로 멀리 내포 신도시가 보입니다. 신도시 너머에도 겹겹이 홍성의 산들이 보이는군요. 토지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도로가 나있네요. 소개해드릴 밭 주변을 내려다보니 아래쪽의 작은 도로는 근처 마을과 연결되는 길입니다. 토지 주변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산이 보이지 않고 소박하게 숲을 이룬 임야들만 간간이 보입니다. 토지를 가운데로 두고 삼거리가 있습니다. 큰 도로는 내포 신도시로 가는 길입니다. 토지 건너편에 홍부급 소방대가 있군요. 바로 인근의 버스 정류장은 시내와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. 아래쪽 작은 도로를 따라 들어가 봅니다. 앞측 후면에 몇 개의 봉분도 눈에 들어옵니다. 타인 소유의 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정류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지척에 있고 읍사무소 두보 10분 내면 갈만 합니다. 내포 신도시는 차량 5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초입까지 도보로 20분 정도에 갈만 합니다. 군청,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도 차량 15분 내면 갈수 있을 정도입니다. 넓은 도로를 따라 현 토지 사이에 수도용지 있으나 작은 여유공간이라 생각하고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. 전체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% 용적률 100%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면적 1318제곱미터 약 399평의 전 부필지입니다. 금액은 제곱미터당 85만원 전체 3억 3 9 0 0만원입니다 현재 바수로 경작중이며 전기, 수도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문제없으며 토지의 앞뒤로 도로가 있으므로 사용가치가 높은 토지입니다. 도로 여건이 좋으므로 주택보다는 상업용지나 창고용지로 조심스레 추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